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4의 새로운 개발자 편지와 서버 이전에 관한 사전 공지가 나왔기에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개발자 편지의 주요 요약입니다 6월 업데이트 예정에는 신규 지역 및 월드 루나트라의 확장이 있고요 신화 방어구의 추가와 함께 앞서가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사냥터가 제시될 예정이고 월드 루나트라의 확장으로 5개의 서버가 매칭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파티레이드입니다 오인 파티로 협동하여 던전 내부로 탐험 및 공략하는 컨텐츠로 경쟁에 지친 유저분들에게 새로운 플레이의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던전 내용이 오로지 몬스터만 때려잡는 컨텐츠라면 어, 굳이 할필요 있나 의문점이 생기고요. 맵의 지형 지물을 이용한 어, 퀴즈 같은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면 새로운 재미가 생길텐데 과연 V4가 어떻게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월드 던전이 안타깝게도 8월로 미뤄졌다는 내용입니다. V4에 모든 서버가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 서버 렉이나 튕김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을지가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 서버가 모이는 만큼 편가르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어, 앞으로 알수 없는 전쟁이 될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네요. 다음은 클래스 간의 밸런스인데요. V4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중점으로 이제 밸런스를 고쳐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1대1이나 소규모의 전투에서 짧은 전투 시간 그리고 대규모라도 클래스 간에 영웅 클래스 스킬이 있냐 없냐로 승패가 결정되는 부분 두 번째는 대규모 전투에서 범위 스킬 의존도세 번째는 클래스 스킬의 약화 효과 및 상태 이상 스킬이 집중되었을 때 강력한 무력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 짧은 전투 부분은 방어력 아이템이나 능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게 개발자들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에 잠재력 개방이나 세트 효과로 치명타 저항이나 치명타 피해 감소 같은 능력치가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방어형 능력치의 성장에 중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두번째에 범위 스킬 의존도 부분에선 범위형 피해 감소 능력치로 범위 공격 패턴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V4 전투 감성을 지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현재 범위 피해 감소 능력치는 잠재력의 끈기와 엘튼 류의 장비의 풀세트 효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태 이상의 무력화 부분인데 현재 신성한 엘튼의 방어구 세트 효과에 약화 효과 내성을 넣어서 첫선보였으며 앞으로 고투력 장비에 전투에 유리한 능력치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성은 저항과 달리 상태 이상은 걸리되 지속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태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어, 강력하다는 말과는 달리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 어, 현재 밸런스 상으로는 저항보단 이렇게 내성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네요 개발자의 편지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추가될 일정에 6월에는 신화 방어구와 신성한 엘튼 장신구 그리고 서버 이전 시즌2와 클래스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에는 신규 클래스가 나오며 서버 이전 시즌3와 클래스 변경이 생기네요 신규 클래스와 클래스 변경이 같이 나와줘야 할 텐데 어, 따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서 걱정이긴 합니다 8월은 월드 던전과 신규 성장 시스템 그리고 서버 이전 시즌 4로 마감이 됩니다 거의 달마다 서버 이전이 있어서 어떤 서버 구도가 될지 미지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이루어지던 서버 이전 중 5월에 서버 이전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습니다 총두번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5월 11일 당장 다음주 화요일은 전 서버로 옮길 수 있는 서버 이전 그 다음주인 5월 18일은 서버 내에 1서버에서 5서버 내로 이동이 가능한 서버이전 이렇게 두가지로 진행합니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되고요. 첫번째 서버이전인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되게 됩니다. 8 5렙 이상의 캐릭터만 이동이 가능하며 신규 서버인 에티라크는 제외가 됩니다. 이번에도 서버간의 인원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회차마다 서버 이동 인원이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몇 명인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지난 서버 이전처럼 이동 불가 표시로 날것 같습니다. 총 3일간 진행하니 회차는 3회로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서버 이전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똑같이 진행됩니다. 방법은 전부 다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다른 서버로는 이동이 불가하고 내가 있는 서버 내 1서버에서 5서버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두 서버 이전은 전부 다 계정당 1회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번 서버 이전은 여러 번 기회가 있지만 이번은 한번 이동하면 다음 시즌까지 이동을 못하니 신중하게 서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후 7시에 추가 서버 이동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오전에 인원이 가득 차서 실패하더라도 오후 7시에 한번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서버 이전도 저번에 했던 방법과 똑같은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길드장과 함께 이동하는 길드인데요. 길드장은 길드 정보 이전을 통해서 길드까지 함께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 분들은 모두 길드 탈퇴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버 이동시에 탈과 투안수 동전은 이동할 서버와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서버의 탈산동의 개수로 변하게 되고요 기존 서버에 있던 각종 주화나 탈산동의 합성기록 등 전부 삭제되게 됩니다 본캐만 다른 서버로 옮기고 남아있던 부캐로 놀려고 해도 전부 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싹다 다시 뽑고 모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별자리의 경우는 저번 서버 이전과 같이 기존 서버와 현재 이동된 서버, 슬롯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서버 이전에 관한 주의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실루나스에 위치해야 하며 이동할 서버에 캐릭터 생성 슬롯이 존재해야 합니다. V4 상점의 상품 보관함, 우편 등 모두 수령해야 이동이 가능하며 탈산동에 다시 뽑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확정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동료가 토벌 및 사냥 채집 중이라면 이동이 불가하고 사방 페널티가 있을 경우에도 이동이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길드 정보 이전이 생겼으니 한번 어떤 정보가 이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길드 대장을 제외한 길드원이 없어야 하며 길드 가입 상태가 비공개 또는 승인 가입 상태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 승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지 쟁탈전 관련 모든 행동 중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서버 이동했을 때 길드 관련 모든 게 초기화되기 때문에 제작부터 퀘스트 진행 등 모두 새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중 던전 클리어 내역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길드 던전 단계도 새로 1렙부터 올려되는 야 걸로 추적됩니다. 서버 이전이 좀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업그레이드 안된 그대로인 서버 이전이고요 창고 역시 예전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 전부 다 예전이랑 똑같은데 다른 점은 길드도 이동된다는 점과 이전할 서버에 탈거 소환수 동료가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두 가지밖에 없네요. 어, 간담회 때나 개발자 노트로 봤을 때는 어, 길드 이동은 진짜 길드원 전체가 어, 한 번에 이동되는 걸로 봤었는데 완전 다른 내용이었네요. 분명 이동 중에 이상가족은꼭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